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화 원장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철에도 많은 민감성 피부 때문에 고민을 하시거든요 얼굴이 붉어졌다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난다 가렵다 따갑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세요 특히 가을철 되면 은 사람들이 잠을 잘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면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그게 다 피부에 반영이 되기는 하긴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환자분 중에서 계속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고 여드름이 나고 이러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거든요 직업의 특징상 골반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속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그 이러한 직업을 가지셨으니까 항상 이렇게 긴장된 상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수면 부족에다가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특히 약간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딱딱딱 맞춰서 식사를 하시진 않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이게 지속성 피부염을 심하게 앓고 계셨거든요. 이제 이런 패턴을 조사하면서 그럴 때는 저도 이게 뭐 어떤 시술로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약물을 같이 병합해서 치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뭐 피부염이 생긴다라고 해서 무조건 레이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보조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 너무 염증이 심한 상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좀 얼굴이 붉어지고 가렵고 이런 사인이 생겼을 때내 피부를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달맞이꽃 종자유 거든요 달맞이꽃 종자유 안에는 간마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이 피부 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증에 노출되는 것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요 피부 벽을 강화를 시켜준다 그랬으니까 건조한 느낌도 훨씬 덜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좀 민감한 피부들 그리고 뭐든지 뭘 발랐다면 뾰루지가 잘 나시는 분들에게는 보조제를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뭐 물을 전 정말 많이 마시는데도 건조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콜라겐 레벨이 좀 떨어져도 많이 건조하기도 하고, 티알루론산 레벨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먹는 것 대비 피부 속에 들어가는 양이 좀 많지는 않긴 하긴 하지만 긴하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보조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약품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결국에는 사실 면역력이 좋아야 하는데 그럴만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면역력을 좀 증강시킬 수 있는 비타민C 라든지 비타민B 컴플렉스 종합 비타민 같은 거를 좀 같이 드시면서 건강 케어를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먹는 것 이외에 피부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세안을 엄청 꼼꼼하게 하세요. 아무래도 얼굴이 지저분한 것 같고 뭔가 균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정말 얼굴을 꼼꼼히 씻으시니까 엄청 건조하시거든요. 짧고 빠르게 씻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좀 하고 있어도 1분이면 세안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세안을 좀 짧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악화되는데도 자꾸 민간요법이라든지 화장품 이라든지 비누를 바꿔보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좋아진 상태에서는 내 피부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조제 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걸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가을이 되면은 사람들이 약간 좀 바꿔요 좀 약간 좀 위치하고 약간 좀 끈적이고 이러한 성분들로 바꾸는데 아무래도 민감한 피부는 모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유해 화장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용했던 좀 약간 가벼운 제형의 화장품들을 덧바르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무겁지 않은 그런 수분크림 타입의 제형을 써서 좀 보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가 잘 됐어요 <웃음>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